아, 지난번에 천만원 사하고 여러분 백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백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고 반갑습니다 우리의 얼티밋 형님 그저 빛 형님 제가 팀투급 38만 1800을 찍었습니다 38만 천의 이 덱은 시대제 개성을 활용해서 운영으로 당합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서 구슬이이 운영댁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오늘 운영 한번 보여드릴게 어? 우리 페이이 돌려도 비델리에 개성이 쌓여가고 그리고 우리 우리 형 이번에 랭업 같은 거 받는다 안 받는다 랭업 안 받아요 그냥 쑤십니다 가볍게 톡톡 쑤신다 왜 가벼우냐? 생철이거든 생철로 가볍게 속속 쑤시면서 투급발로 무조건 선턴 잡아서 그렇게 가는 덱입니다 운영을 가장한 초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니야. 아, 진짜 운영되기. 봐봐. 상대도 이렇다니까. 어? 봐봐.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 싸움이. 진짜 내가 보기에 이 싸움은 운영 싸움입니다. 근태를 들였잖아. 봐봐. 내가 보기에 절로 한번 쑤실게요. 생철리라가지고 딜이 세지 않을 겁니다. 돌리면서, 톡, 톡, 지금저 우리 스택 천천히 쌓는 거예요. 천천히 쌓아가 보자고. 자, 생철리고 일성이고 팍! 빠바바박! 빡! 약하잖아. 23만 밖에 안 나오잖아. 요 정도, 요 정도는 거의 내가 보기에 운영 운영대기지 결코 뭐딜 이런 느낌 아니에요. 자, 서로 돌리고 있고요 지금.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포스컷, 포포포, 팍. 고서 죽었나? 안 죽었네. 아, 고서가 안 죽었어요. 옆에 있는 고서가 저걸 팍잡빠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안 죽었다. 이봐봐, 어? 이게 지금 엄청난 운영 싸움입니다. 상대도 언제. 막 들어올지 몰라 아직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피, 패를 형님 거짓말 하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못 받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이건 딜 덱이 아닌 거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딜이 아, 많이 약하잖아. 이 정도면 약한 거지 뭐야. 자 우리 봉 돌리기가 끝났어요. 위기입니다. 속속 퍽석자고선을 이걸로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안 보자고 퍽썩 퍽퍽 어머 다이어리 요증노 보선 님왜 죽는데? 잠깐만. 여러분, 이거 딜덱 아니다, 진짜. 아, 아니, 진짜 운영되는거 느껴지잖아. 딜이 약하잖아. <웃음> 생질이라면서, 형님. 아, 이상하다. 이거 왜 운영을 가장한 딜 이러면서. <웃음> 아, 진짜 운영, 어? 잠깐만. 나, 나, 나, 큰 났다. 아, 저형 화났다. 봐봐, 아, 저쪽도 형 있잖아. 이러면 긴장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운영하겠다는 거 돌리면서 쫄이거든요? 이거 돌리기 때문에 상대, 상대, 얼티밋 형님은 우리 다이안을 칠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팍스카팍팍팍팍팍 차크닥 체험해볼 거 뽑았다. <웃음> 어, 풀업이다. 와 이번에 다들 작정하셨구나. 자 4개에요. 야 솔직히 아니, 진짜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상대분도 대기, 지금 내랑 거의 같았고 풀업이야. 자 봐봐 본인이 스킬 써도 이제 기회가 하나씩 줄어들죠. 아이고 이게 또아 어... 아니 왜 나가세요.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아, 형도 운영할 줄 안다니까. 할 줄은 알아. <웃음> 어. 자, 어이고. 구 어, 엄지님. 엄지님이 제또 주로 이제 이덱으로 저를 저격을 많이 치시죠. 자, 우리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다이한번쑤신놓을게요다이이봉 돌리기 전에, 야, 너 잠깐 봉 돌리면 때려줄 거야? 하고 가볍게. 진짜 가벼운 거예요. 일상으로 아무 뭐 버프 받는거 없고, 팡. 자, 요 정도. 가볍죠? 어? 근타를 두렵게 있다보니까 피가 거의 안타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이앤이거든요 내가 보니까 다이앤이 서로 얼티밋 싸우면서도 다이앤이 억으로 끄는게 되게 중요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우리 다이앤을 막 때리려고 하겠죠 요럴때 이제 우리 얼티밋 형님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요렇게 오케이 다음 필살기를 막을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야지, 지금 안써요 봐봐 엄청 약하잖아 17만이면 이거는 뭐 어? 요즘 딜도 아니지 피, 피도 꽉 차있고 생체리고 하다보니까 딜 안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피사기를 만드는거야 이걸 견제를 하셔야 될텐데 요거딜 <웃음> 한번 보겠네 비록 4렙이지만 딜 한번 봅시다 우리 비델리 거 풀스택으로 계속 발동시키고 갈게요 리델리아니뭐 차단 당해라 차단 당하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아 생철이라 잠깐만 아, 뒤에 후속 스킬 넣는게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다 생철이라서 어떨지 진짜 단따합니다저 데도 지금 느껴지게 파크당 우와 어? 와 이거 밖에 안나왔다 너무 약하게 나왔다 그렇 딜이 풀업은 해야 될까요 풀업하면 이런 상황에도 딜이 엄청나오겠지 오 때리네요 때려주세요. 피가 좀 깎인 상태에서 요거 써보자, 이거 어? 안멜 필살기 만들었다. 잠깐만, 이거 장난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요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엄지님! 좋아! 그런 모습 좋습니다! 팍! 슥! 바바박! 슥! 팡! 자, 요렇게 됐고요 자, 안멜궁을 이제 한번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스마일, 필살기 100만 이하는 딜이 아니다. 발언 논란. 그래서, <웃음> 어, 100만이 안 나왔어. 100만이 안 나와가지고는 요즘 뭐, 어? 자, 메로 옵니다. 우리 죽어도 안 죽거든. 때원 형님은. 아? 이거 밖에 안 나오노, 딜이. 내 투급이 너무 높나? 아, 맞네. 우리 얼티민 형님은 능력치 감소를 안 당해. 지금 능력치 깎아놓고 때려야 되잖아. 모든 력치 마이너스 15%인데, 하나도 안 깎였어. 야 이거 이마 이거 그래갖고 내가 내가 내 이거 두 명한테 100만이고 이거 먹어 치맥 터졌어? 아 방금 치맥 터졌구나 아까 치맥이 안 터진거 고아 치맥 터진게 70만이고 안 터진게 30만 이렇게 바뀌었어 방금 어 치맥이 안 터지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100만이 안 나올 수 있겠다 30만 30만 30만 치맥 터지면 자 먹어, 먹어. 이유 투구 왜 이렇게 난다? 어. 뚝 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대기 지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어, 요것도 지금 한번 저격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나오금입니다. 어, 나오금이 그 내가 초살이 아닌 다음에 나오금이를 못 죽일 수도 있거든요.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거기다 여일까지 넣어가지고 와 회피 먹으셨고 예 이거는 한번 마음 먹고 지금 저격 들어오신 건데 이렇게 되면 나오금이 부활을 두번 하거든요. 뽑아, 여일로 부활을 뽑보지 뭐. 어. 자, 보막까지 치고, 와, 여열좀 한다. 일단, 우리 피델리 스택 좀 쌓아가면서, 한번 가볍게 한번 톡 쑤시놓는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막 탄탄해요. 자, 뚫었고, 팍, 스칵 바바바박, 차크다까지. 오케이. 부활 뽑았나? 뭐 뽑았지? 와, 좋은데요? 어 기절 걸면서 유성방패 방패. 와어야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플레이 도발 아니었다면 여 지금 잡을 수 있을 텐데 못 잡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와 지금 굉장히 긴장됩니다 나오이 정말 무섭거든요 나오이 분노 많이 쌓이면 우리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열 보호막 있는데 잘못 치다가는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와 이거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와우! 퍼프까지 올리면서 반사판 만들고 있고 오마까지 와...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운영 대 운영 싸움 저 지금 뭐 우는 이모티콘을 하셨는데 아이 그좀 곤란한 게제 입장에서도 이거를 지금 그냥 치자니 만약에 사망을 못 시키면 내가 죽어 아이씨 아야야야 야, 잠깐만 아야 눌러줬었다 야야 아, 야, 눌러줬었다 아니야 눌러줬 야 이거 넘길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죽어 150만 터져도 어떻게 됐노 150만 야야야야 어, 야, 야, 잠깐 이거 뭐고 나 실수했는데 손가락이 아니, 이게 왜다 어디갔노 왜다 죽었노 이거 왜다죽 형님 주... <웃음> <웃음> 우리 형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내가 실례를 했나 우리 형님한테 <웃음> 운영대금 무슨 이형 <웃음> 손가락 빗 빗그 다는거 봤잖아 그 그게 바로 구수의 운영이거든 구슬 구스의... 아그나홈미가 부활한 거였어 반사된 애들 다다 죽었어 <웃음> 아아아그 그런 거야 아나홈미 부활하고 여일도 부활한 거야 반사를 안 당했네 아 미안합니다 내가 우리 형님을 감히 내가 어, 의심을 했네 요거 한번 가볍게 던져 놓을게요. 펑 오케이 고서야 야 고서 정도는 스파이럴 라이트는 손가락 조심 하면 죽었겠다 야 아니 그냥 지금 생철이고 한데도 퍽 쓰시면 죽겠는데? 야 우와 우와 고서야 긴장해라 지금 장난칠 때 아니야 아, 내가 이걸 써주면 안 되는 거 같아 지금 지금 쓸 필요는 없었어요 여러분 알겠지? <웃음> <웃음> 우와! 뭔데, 이거? 형, 미안해요! 우와! 형, 진짜 죄송합니다. 어? 형, 진짜 죄송해요. 저 형님, 처음에 꽤더 쎘던 게 피가 좀 차가지고, 그 다음에 더 약해진다. 우와! 야, 개섭됐는데궁 있으신데? 궁 막아야 된다. 저거 못 막으면 다 죽는다. 와, 씨, 농담 아니고, 진짜. 이거는 찐 경기다. 이게, 이게 진짜 찐 경기다. 서로 올티미스 쓰는 쪽에서 어떤 스타일을 쓸 것인가. 그 싸움이지 않는가. 버크당 최후의 불꽃, 파크닥 필살기가 1레비가, 2레비가. 막펑 터질 때 하나 더 날라갔나? 아니면 어떻게 됐노? 2레비였어? 두 개인데 하나 깎인 거지? 오케이. 자, 하나 날라갔지. 그때펑할때 하나 날라갔지. 푹푹푹 할때 이제 부활 빠졌고, 펑할때 하나 날라갔지. 어, 우리도 날아갔다. 와! 야, 이거 진짜 경기, 와! 와! 아, 저 형님 마지막 기회였구나. 와! 야, 잠깐만, 나, 야, 저, 우와 소리밖에 안 나온다. 와,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결투 아니냐, 이거? 와, 저 형님 마지막 기회를 쓰신 거야. 그래서, 우리 피델리 잡고, 그리고, 쓰러지신 거지. 그리고 나가셨어. 오, <웃음> 경기 재밌다.